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대로 앉 죠？네, <웃음> 네? 네. 대 장님. 알겠습니다. <웃음> 무슨 일이지? 난 아주 화끈한 걸 좋아해. 내게 맡겨. 무슨 일이죠? 재어리해 <목소년단> 주마. <목소년단> 어디로 갈까? 마 대장님. 거기지. 우리의 서약 존중하겠군.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네, 대장님 전부대로 합쳐. 헤 <웃음> 이동합니다. 네. 대장님 무슨 일인지 <웃음> <웃음> 난 올빼미가 너무 싫어 재촉하지 마 건병보다 제가 낫죠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행동할 때가 왔다. 어디로 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아악! 예서야! 으 이상만!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널 해치진 않을게. 일러자 일! 도움이 필요한가요? 해치신에게 경배하라.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해치신에게 경배하라. 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암살 타기, 과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약을 존중하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은 내려졌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꺼이하겠습니다. <놀베> <우와! 놀베> <놀베> <놀베> <놀베> <놀베> <놀베>